네자 새로 시작했습니다 자 교재 에, 자료에는 3페이지 밑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제가 여기다 보여 드릴게요 자 요, 요렇게 제가 가처분 등기와 자 가등기를 비교를 해서 비교를 자 지금 배운 거를 지금 총정리를 하는 겁니다 가처분 등기 있는 가처분 등기는 꼭 법원에서 등기소에다가 촉탁을 넣어줘야 돼요. 꼭 촉탁으로 실행되어야지 신청으로는 안 되는 거죠. 가등기는 공동신청이었죠. 공동신청으로 가는 거고, 직접 등기소에 둘이 같이 가는 거였어요. 임기원, 이송원 같이 가는 거였고요. 요거는 박명수가 법원에 신청을 했어. 법원에서 등기소에다가 촉탁을 해주는. 등기였죠. 일단 촉탁이냐 신청이냐 구분 하시고요또자 임기원 이송원 간의 공동신청이 안될 때자임기원이 안해줄 때그러 그러면 이송원이 단독 신청을 할수 있는 방법이 두가지가 있었어요 자 임기원의 승낙서를 갖고 오든지 아니면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 있으면 단독신청 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가처분은 절대 이 가처분이랑 다른 거예요 분명히 가등기 가처분 명령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아니면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 명령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단독 신청으로 처리된다 이게 이 제일 많이 헷갈린 부분이에요 두 번째, 가처분 등기 이후에, 자, 그 권리자를 침해하는 제3자가 들어오면 등기관은 수리해서 받아준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박명수의 가처분이 있더라도 제3자 김구라가 들어올 수 있다 그랬죠? 여기도, 자, 임기현임기현 임기현, 이송원 간에 가등기가 있더라도 저 제3자, 정동섭 들어오면 수리해준다 그랬죠? 그래서 일단은 둘다 수리를 해줍니다. 그죠요? 자, 근데, 가처분권자가 이겼으면 이겼으면 자 피보전 권리를 단독 신청합니다. 예, 네, 이겼으니까 단독 신청이죠. 승소한 자가 단독 신청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그 권리를 침해하는 침해하는 권리를 말소하는 것. 자, 이 제3자 권리 김구라 권리를 말소하는 건 직권 말소가 아니라 단독 신청 말소라고 썼어요. 근데 여기 있는 여기는 있본 등기를 공동 신청했을 때그본 등기를 침해하는 권리 말소는 직권으로 말소를 하는 것이죠. 둘다 제3자를 말소하긴 하는데 요거는 단독 신청. 요거는 직권 말소. 이렇게 해서 말소 방법이 다르다라는 거이제 핵심적인 포인트예요 그러면 자 승소한 가처분권자가 이겼으니까 가서 가지 단독 신청하게 되면 그 가처분권은 필요 없다는 게 뻔하잖아요 서 등기관이 그때는 직권말소를 해주게 됩니다 근데 본 등기가 실행됐더라도 가등기는 지우지 않았었죠 가등기 이순위는 그대로 유지했었기 때문에 그 가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본등기가 밑에 쫙 열리면서 들어왔었단 말이죠. 그래서 가처분은 다 끝나면 지워지는데 가등기는 지워지지 않는다.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자, 이게 이제 제일 문제인데 가등기 상해 권리에 대한 가처분 이것도 가능합니다. 자, 요 얘기를 지금부터 할까, 요 얘기를. 6번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조금 복잡해집니다 이제. 자, 사례를 좀 볼게요. 서장훈이라는 사람이 나. 서장훈이라는 사람이 자, 부동산 소유자로 부동산 소유자로 자, 이제 서장훈이라는 사람이 납니다. 자, 서장훈으로부터 유제석이 유제석이 매매를 한거야 예약을 걸어 놓은 상태예요. 아직 소유권은 서장훈한테고, 있 유재석은 예약만 걸어 놓고, 순이 이순위에 가든 길을 지금 걸어 놨습니다. 이순위 가든 길 걸어 놨어요. 어? 아직 소유자는 서장훈이라는 거죠. 자, 가든 길을 걸었으니까, 자, 이 상황에서 서장훈은 딴 사람한테 팔 수도 있겠지. 할수 있는데, 자 그거는 이제 얘기 안할거 이제. 서장은 소유자로 그대로 있고요. 자 이번에는 뭘 얘기할 거냐? 유재석이 지금 이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없어요. 단순히 가등기만 돼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 가등기가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냐? 느이 생각이다. 좀 어려워지죠. 가등기를 걸어놨다고 소유권자가 금방 된건 아니에요. 자 난중에 본등기를 해야 내가 진짜 소유자가 되는 거고 지금은 예약 건만 걸어놓은 상태 임시로 임시로 자 식당에 미리 예약 걸어놓고 나중에 밥 먹으러 가면 자 나보다 일찍 왔지만 내가 먼저 예약을 걸어놨기 때문에 내 예약보다 늦게 줄선 사람 앞으로 쑥갈수 있지 내가 걔들은 다 제치고 내가 앞으로 갈수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도 되게 의미가 있는 가치가 있다고. 다시, 내가 순서를 잡아놨기 때문에 제3자가 앞만 들어와도, 자, 내 순서보다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본등기하면 앞으로 싹 땡겨가잖아요. 되게 의미가 있다고. 그죠? 자, 근데 문제는 얘가 본등기를 못하게 된거예요 본등기를 못하게 되고, 자, 오히려 이 가등기도 딴 사람한테, 그냥 버리긴 아까우니까. 가등기를 딴 사람한테 이전한다. 이게 됩니다. 가등기를 이전할 수 있다. 가등기 전할 수 있다. 자 소유자는 음, 서장훈인데 가등기권 이 순이 이 순이 잡아놓은 거 그거를 이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 유재석의 가등기를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등부상 2번 등기를 사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걸 산다고 3번 쓰면 안 되거든요. 여기다 2다실로 들어온다. 2다실로 자 2다실로 김구라가 자 유재석으로부터 이렇게 가등기를 이전받습니다. 가등기를 이전한다. 가등기 가등기에 대한 청구권을 유지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부기등기라고 해요. 자 부기등기라고요. 자이런 것들을 부기등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쭉 가면 주등기라고 하고, 2- 다 이렇게 하면 이순위랑 붙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부기등기라고 합니다. 부기등기, 부기등기. 그래서 가등기도 그 상태에서 딴 사람한테 이전에 넘길 수가 있다. 이때 가등기에 이전해요. 서장훈의 소유권 이전는게 아니에요. 자, 가등기 자체도 이전된다. 가등기 그때 가등기 이전은 순위를 사는 거기 때문에 3번으로 가면 안 되고 2 1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등기도 제3자한테 이전할 수 있다. 가등기도 자 완전 소유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순서권이 있으니까 이 가등기 순서를 파는 것도 등기부상 이렇게 공시가 가능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 자 유재석은 빠져 나갔어 이제 자 누가 나왔어요 이전돼서 김구라가 예약권을 산 거예요 샀어요 자 그리고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많은 얘기들도 있겠지 생략 처음에 안 나와. 자 여기서 뭐가 나오냐 가등기가 제3자한테 넘어갔으면 자 이제 본등기는 누가 할 거냐 이게 문제입니다 자 본등기는 누가 하겠어요 당연히 유재석은 빠져나갔고 자 본등기는 서장훈을 상대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김구라겠지 이제 김구라가 서장훈한테 가서 당신이 해준 가등기를 내가 샀다 자 본등기는 내가 한다 여기 들어가요 그러면 자 이제 김구라는 요 2번 등기를 밀고 밀어 내리고 자 거기 김구라 이름 씁니다. 자자 지금 가등기가 이전된 상태에서 샥 내려오면서 김구라가 자 여기 2번 등기 끼고 들어오는 거죠. 이본 등기는 가등기를 이전받은 자가 본 등기를 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김구라가 순위를 사가지고 이순위대로 본등기가 치고 들어오니까 이제 김구라가 소유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소유자는 여전히 서장인데 가등기를 걸어놓은 유저석이 자기 가등기를 직접 본등기를 안 하고 딴 사람한테 이전 시킬 수가 있다. 이때 가등기 이전등기는 부기등기 형태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부기등기 형태로 들어온다 이거죠.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 고비 이제 이제 요 여기 요기, 여기를 넘어가야 이제 우리가 가처분과 가든기의 이제 포인트를 짓고 갈 수가 있어요. 여기서 여기서 자 유재석이 가든기를 딴 사람한테 이전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또 많은 얘기들이 이제 발생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만약에 유재석이 가든기를 김구한테 넘겨주기로 했는데 안 넘겨줬어 아직 아직 안 넘겨줬어. 자 다시 갑니다. 자, 유재석이 자, 김구라한테 가든기를 넘겨주기로 했는데 아직 안 오고 있어. 근데 얘가 또뻥을 치고 자, 박명수한테 너한테 줄게 또 그랬어. 아 이건 이제 문제가 생기죠. 어? 박명수라는 사람한테, 자, 박명수라는 사람한테 당신한테 이 가든기 전할게 이렇게 했어. 그 박명수 입장에서는 어, 그럼 내가 저 김구라 자리 들어가가지고 이제 본디가 되는구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안 했어. 맞아야 되는데, 얘기가, 가만히 얘기를 들으니까, 유재석이 이 가든기를 나한테 안 팔고, 딴데팔 생각을 한대 드래. 그 얘기를 듣고, 자, 너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유재석한테 소송이 들어. 소송. 소송이 들어. 자, 어디 가서? 법원 가서. 법원 가서 소송. 그래요. 소송해가지고 이겨서, 이겨서 단독으로 가든기를 이전받으면 좋겠는데, 이 소송이 금방 끝난다 그래서 오래 걸린다 그랬어요. 당연히, 오래 걸린다 그랬죠. 6개월 걸려. 6개월 거리에서 한참 소송해서 가등기 내놔라고 하는데, 이 가등기를 딴놈테 팔아버리면 그때는 또 소송을 또 쫓아가면서 몇 달씩 또해야 또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 박명수가 소송을 하기 전에 유재석한테 "야, 가처분, 자, 이게 되겠느냐? 이게 되겠느냐? 자, 문제는 아까는 소유권을 딴데 팔지 마" 라고 해서 가처분을 걸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가등기를 딴데 팔지 마. 라고 해서 가처분을 거는 거 이것도 허용합니다 가능합니다 자 이거를 이제 시험 문제 내고 싶은 거예요 가등기권도 가처분으로 잡아 놓을 수 있다 이거요 보세요 자 여보세요 기 서장훈으로부터 유재석이 가등기를 걸어놨는데 걸어놨는데 요 유재석의 가등기가 김구한테 넘어갈까 봐. 넘어갈까 봐자 박명수가 나타나서 그러는 거죠. 이+ 다실로 이번 가등기 된그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대해서 가처분을 걸겠다. 일체의 처분 행위를 금지한다. 그래서 유재석의 가등기는 딴데 팔지 마라. 지금 내가 지금 소송 중이다. 박명수가 유재석의 가등기를 내가 살라고 내가 가져가려고 소송 중인데 딴데못 넘어가게 일단 잡자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자 이번 가등기 상의 권리를 처분 금지하도록 법원에서 촉탁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다실로 자 가등기도 가처분으로 잡아놓을 수 있다 이런 취지. 자 다시 자 되게 중요한 개념 나왔어요. 자 가등기도 나름 가치가 있다. 가등기도 그러니까 딴 사람한테 이전이 된다, 된다. 그러니까 그걸 이전 못하게 잡아놓을 필요가 있는 애들은 그걸 가처분으로 걸거나 또 가압류로 거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등기 상에 대한 권리를 가처분이나 가압류로 잡아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시험에 잘나 다시 자 가등기도 자,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어서 아직 소유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정 가치가 있다 그래서 딴 사람한테 처분이 된다 그 처분이 되기 때문에 자, 이 가등기에 대한 채권자 입장에서는 처분을 못 하게 잡아 놓을 필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이나 가압류도 허용할 수 있다. 자, 당연히 그러려면 소송 가기 전에 가는 거니까 법원을 거쳐서 자, 촉탁으로 촉탁으로 가압류 등기나 가처분 등기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가등기를 잡았기 때문에 부기등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다시 시험에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가등기에 대한 감류 등기는 할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가등기에 대해서 감류나 가처분 등기할 수가 있다. 이걸 없다로 바꿔냅니다. 더 이상 복잡한 얘기 없어 그냥 가등기에 대해서도 감류가처분을 할 수가 있다. 이거 있다, 있다. 요 포인트예요. 자 당의 그 가등기에 대한 감을 갖춰 말수가 있다, 있다, 있다. 자 다시 갑니다. 자 보시면 더 복잡한 얘기들이 있죠. 자 복잡한 얘기들이 있는데 그 복잡한 얘기들까지는 시험에 안 나와요. 나오면 맞출 사람이 아무도 없어. 절대 못 맞춰. 그러니까 포인트 이거예요. 자 가등기 상의 권리에 대한 가처분 등기는 가능하다. 이거 얘기한 거 지금.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 등기도 가능하다. 요거 자 교재 다 있습니다. 자 요거 요거에 대한 설명을 한 거고요. 가등기에 대한 또 가등기 이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요거는 시험에 잘안 나와요. 안 나오고 요게 시험에 나온 거야. 가등기 상 권리에 대한 가처분 등기. 여기다가 가압유등기로 바꿔도 되는 거예요. 가등기 상의 권리에 대한 가압류 등기 이것도 가능합니다. 가압류 가처분 다 가능합니다. 팔수 있으니까 못 팔게 하는 것도 허용해 주는 거예요. 가압류 가처분 처분 제한. 허용한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본격적으로 이제 가등기 이론을 먼저 좀볼 겁니다. 가등기. 가등기니까 이거는 임기연 이성원 간의 문제 기억나시죠? 임기연 이성원 문제. 자, 우리 교재로 자, 우리 자료에서는 5페이지 내용이 나와 있어. 5페이지. 5페이지 내용을 먼저 볼게요 자 보시면 임기원 하고 이성원 하고 가등기를 등기소 가 가지고 공동신청 하는 거죠 근데 임기원이 안니지만 어떻게 해요 이성원이 단독 신청 하려 그러면 자 가등기 권리자죠 권리자가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돼요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를 가져오거나 아니면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보를 가져오거나 자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나 혼자 단독 신청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가등기 가처분 명령은 촉탁 등기다. 그럼 틀리는 거예요. 요거는 단독 신청 등기다. 요거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문으로 완성해 봤거든요. 자 지금 교재 뒤에 나올 거니까 지금 한번 읽어보세요. 눈으로 가등기 명 하는 자 가등기 명 하는 자 법원의 가처분 명령 자 법원의 가처분 명령 똑같죠. 자 등기관은. 법원의 촉탁에 따라 그 가등기를 한다 자 가등기 권리자는 단독신청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자 뭐가 맞고 뭐가 틀리겠어요 자 가등기 가처분 명령 자 가등기 가처분 명령 자 그러면 신청 단독신청이라 그랬어요 촉탁이라 그랬어요 단독신청이라 그랬죠 자 촉탁으로 한다 그러면 틀린다 고요자 이런 식으로 지문 비교를 할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보통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요, 자문장모와서 머리가 빙글빙글 도는데 전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가능성은 절대 출제되지 않습니다.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 났다. 그러면 촉탁이냐 단독 신청이냐 이것만 물어볼 거예요. 더 이상 확대한 이론적 범위를 넓게 해가지고 출제를 하면요, 아무도 못 맞추고 출제하는 사람도 까딱하면 출제 오류가 납니다. 절대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제가 장담컨데 이렇게 나올 겁니다. 촉탁이냐? 단독신청이냐 이것만 구분 잘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가등기 가처분 명령 났다 이거는 촉탁 같지만 단독신청이다라는 거 그냥 가처분 등기는 촉탁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냥 가처분이 아니죠 가등기 가처분 명령 이런 말이 나와야 됩니다 자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건 단독신청이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됐고요 네, 다음. 자 이제 처음 오늘 이제 1월 처음이니까 좀, 좀 부탁을 드리면 이게 이제 처음 공부하신 분도 계실 건데요 그렇죠 네. 절대로 뭔가 이론적으로 빠삭하게 하면 문제가 풀릴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법학이기 때문에 사례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공부할 게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게 다 시험에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출제자들도 그 사례를 다 몰라 아 수가 없어 그러면 기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출제 기준점 포인트가 법조문이라고요 법조문 기준으로 명확한 걸 출제합니다 애매하거나 다툼이 있을 만한 걸 출제하지 않아요 만약에 다툼이 있다라고 하면요 분명히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거예요 판결이 나와서 자대법원은 이건 이렇다고 생각해라고 명확한 결론이 나와야 출제가 돼요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이면 안 나옵니다 근데 꼭 공부하실 때 처음 하신 분들은 이럴 수도 있잖아요 저럴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의미가 지는데 의미가 없어 사실 이게 나중에 이제 진짜로 여러분이 이제 변호사급 어떤 공부가 되시면 그런 단계까지도 고민을 하셔야 되겠지만 지금 완전 입문 단계고 공인중개사 합격을 하셔도 완전 초보자 법학에서는 그러니까 그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간성을 생각하시면 오히려 힘들어 힘들고 딱 명확하게 제가 찝어 드린 것만 정확하게 외우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이거 외우셔야 돼요 가등기 가처 명령이 나왔다 그럼 아 촉탁이다 그러면안돼 이거는 단독 신청이다 이거는 촉탁 같지만 단독 신청이다 요거 구분하셔야 돼요 그죠자 뒤쪽에 다 넣어놨습니다 이거. 자 이제 본등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가등기를 걸었는데 본등기하겠다. 자 본등기를 해줘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누구냐? 자 당연히 가등기 걸어놓은 사람이죠. 근데 그 가등기도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어서 딴 사람한테 이전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그 이전 받은 자 이전 받은 자가 본등기 합시다라고 치고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본등기 의무자 누구냐 그때 그 사람. 처음 나랑 약속했었던 임기원이지, 그죠? 중간에 정동섭한테 넘어갔어도 정동섭은 내 상대가 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말소대상이니까. 그래서 자, 본등기 의무자는 변하지 않는다. 그때 그 사람이지, 새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그 사람은 내 상대가 아니다. 라는 게, 이게 그렇게 시험 많이 나왔어요. 시험 엄청 났습니다, 이게. 자, 그 다음, 자,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할 건데요. 자 조금 색다른 얘기입니다. 이거 쉬워요. A라는 사람이 자 3억짜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3억이 내놨어. B, C, D 세 사람이 세 사람이 자 1억, 1억, 1억 자세시 각자 1억씩 들고 와서 3억짜리를 공동으로 사기로 한거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셋다 당장 돈이 다 없어. 근데 이 사람이 딴데 팔아버릴까봐 걱정되는 거지. 그래서 공동으로 가등기를, 공동으로 가등기를, 공동으로 가등기를 셋이 셋이 일 억씩 내겠다고 걸어놓고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난중에 자 그리고 나서 난중에 본등기를 하러 옵니다. 본등기 가등기를 공동으로 걸어놓고 나서 본등기를 하러 올때자 B, C, D가 셋이 다 같이 오는 경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시험에 안 나와. 3시 다 왔다. 1억씩 다 들고 왔다. 어, 매끄러운 얘기죠. 그러면 시험에 안 나와. 그러면 시험에 뭐가 나오냐? 혼자 왔다. B가 혼자 왔다. 혼자 와서 자, 얼마를 들고 왔겠어요? 얘가 1억을 들고 와서, 1억을 들고 와서. 자, B 본등기, 본등기. 자, 3분의 1만큼만 해줘. 라고 하면 자, 해줄까? 안 해줄까? 자, 1억을 들고 와서, 자, B, C, D, 세 사람의 3억 등기를 다 본등기 해주세요. 그러면 해줄까, 안 해줄까? 자, 상식적으로 생각 상식적으로. 자, B가 혼자 본등기를 하러 와서 1억을 들고 왔습니다. 나 1억 들고 왔으니까 1억어치 3분의 1만 먼저 본등기 해줍시다. 그럼 해줄까, 안 해줄까? 아, 1억 들고 와서 1억어치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지, 당연히. 1억을 들고 왔어. 자, 내 친구들 것도 다사 먹었지. 다해 주지. 그럼 해줘안해 줘.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거는. 그냥 당연한 상식인데. 이게 문장으로 나와 버리면 굉장히 헷갈려. 거꾸로 생각해. 자, 여러 사람이 왔으면 자, 셋이 다 같이 오면 아무 문제 없어요. 시험에 안 나와. 자, 여러 사람이 공동 가등게 놓고 혼자 왔어. 혼자 왔으면 지 것만 해야 돼. 지 것만. 지 것만. 남의 거 건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너무 당연한 상식인데 이게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틀려, 이거를. 자, 어이없어요. 보시면, 일부, 일부, 일부. 자, 일부 가등기 권리자가 자기 지분만 본등기를 신청하면 받아줍니다. 자, 일부가 가서 전원명의로 한꺼번에 다 해주세요. 그러면 안 해줍니다. 혼자 왔으면 지껏만 하는 거예요. 죠 그렇죠? 이게 되게 많이 나옵니다. 지문에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지금 외우세요. 내 것만 한다. 남의 건 노터치. 내건 내가. 남의 건 남이. 각자 하는 각자. 그래서 한꺼번에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 혼자 오긴 왔는데 혼자 오긴 왔는데 자 만약에 혼자 3억 을 들고 못 가냐? 그럼 해주지. 근데 그건 시험에 안 나와. 절대 안 나옵니다. 자 혼자 왔으면 혼자 1억 들고 온 거예요. 그럼 지금만 해야 돼. 절대 남의 건 건들지 마라라는 거요거하고요 그다음에 본등기는 자제 3자랑 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때 그 사람이랑 한다. 요거 요두 가지가 시험에 엄청 나옵니다. 가끔 이제 요요 가끔 한두 번 나온 적 있었고 요거는 거의 잘안 나와요. 제삼자 승당은 필요 없다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특별히 얘기 안 합니다. 이해하고이해하고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서 시험에 굉장히 많이 언급됐어요. 여기까지 본등기를 하는 거죠. 자 본등기를 쳤어. 자 본등기 자 됐고요. 그다음 그냥 인제 가등기를 포기하고 나가겠다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가등기를 말소하고 나가겠다. 그러면 당연히 공동으로 말소라고 나왔는데자 문제는. 가등기 말소를 단독으로 할수 있는 사람이 세사람 사람 있어요. 자 가등기 명의 자 등기부에 올라가 있는 그 사람이 나 관둘 냅니다라고 단독 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가등기 의무자 가등기 의무자죠 그렇죠? 그 또는 이해관계자 얘네들이 올수 있는데 얘네들이 올 때는 명의인이 오케이라고 승낙한 거를 갖고 와 줘야 돼 그래서 이세 사람이 자세 사람이 단독 신청으로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이 시험 엄청났습니다. 엄청났어요. 그래서 가등기 단독 말소 나오는 순간 세 사람이 자동으로 탁튀어 나와야 돼. 가등기 명인 가등기 의무자 이해 관계. 이건 뭐 생각이고 뭐고 원리 파악이 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나와야 돼. 가등기 명인 가등기 의무자 이해 관계. 특히 의무자나 이해 관계에 있는 명인 승낙서가 필요하다. 이거 안 갖고 오면 얘네들 말못 믿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올 때는 명의 승낙서 갖고 오면 해준다. 이세 사람이 시험에 엄청 났습니다 가등기 말소. 올해도 나왔고 항상 거의 뭐 정해져서 나오는 거예요. 가등기 말소 나온 순간 세 사람. 가등기 명인 가등기 문제 이해관계 이렇게 자 바로 암기가 돼 주셔야 돼 이거는 자 이제 조금 복잡한 얘기 이제 마무리로 넘어갈게요. 자가등기기한 본등기시. 본능 기시 직권 말소가 되는데요. 자, 다 전부 직권 말소한다 그러면 틀려. 다 지우는 건 아니고 내 권리를 침해하는 애들을 직권 말소하는 겁니다. 직권 말소는 직권 말소인데 다 지우는 게 아니라 지우는 게 있고 안 지우는 게 있다. 나를 침해하면 지운다. 나를 침해하지 않는 건안 지운다. 이 소리예요. 자, 이제 문제가 이건데요. 자, 일단 소유권 가등기도 됐고요.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가등기 이거는 잘 보시면 전세권 생각해보세요. 전세권은 빌리는 거야. 빌리는 것도 전세권자가 집 보러 다니는 거야. 전세권. 근데 전세권도 당장 들어올 건 아니고 내이 집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가등기 걸어놓고 나중에 본등기 전세가 들어올게 이럴 수 있단 말이야. 자 실제로 그런 일이 있냐 자 실제로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법적으로 가능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시험 대비기 이 때문에 자 우리가 자 이런 경우를 많이 볼 기회는 없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데 그죠 갑자기 주변에 사용수가 나와 이런 경우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은 그런 것도 다 준비를 해 놓는 거지 일상생활에 없는 것들도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권도 가등기가 되도록 준비가 돼 있어 법적으로 임차권도 가등기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부동산을 하는데 어떤 임차권자가 나타나서 집주인님 나 임차권 가등기 합시다 그러면 관둡시다 그러니까 잘 못하는 거지 근데 법적으로는 그런 것도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전세권 가등기 임차권 가등기도 됩니다 되요. 그 다음에 저당권도 가등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가등기는 등기가 되는 모든 권리가 다 가등기가 가능하도록 준비가 일단 돼 있어. 요자 근데 자 본등기를 했어. 자 본등기했어. 자 본등기했어. 또 본등기했어. 본등기했으면 자내내 네, 네. 본등기를 침해하는 애들 이 있잖아요. 걔네들은 이제 말소를 시켜야 되는데 침해하는지를 판단하는 원칙이에요. 보시면 자 지상전세 임차권은 다 빌리겠다는 걸로 가등기를 예를 들어서 3월달에 가등기를 걸어놓고 내가 자 10월달에 본등기를 칠 거야 라고 예상하고 갔는데 3월달 가등기 걸어놓고 10월달 본등기 치러 가니까 자 4월달에 다른 애들이 용익 빌려 쓰고 있더래 4월달에 다른 애들이 빌려 쓰고 있더래 내가 선순위로 전세 잡아놓고 간 거를 딴 애가 쓰고 있으면, 걔랑 같이 살겠어요, 쫓아대겠어요. 당연히 쫓아대야지. 그래서 얘를 말소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동일 범위에 딴 애들이 중간에 들어와서 쓰고 있어? 나 나가 이렇게 된 거예요. 걔네들은 나를 침해하거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근데 근데 저당권. 자, 저당권에 대해서 자 가등기, 가등기, 가등기를 3월달에 걸어놓고. 10월 달에 본능을 딱 쳤는데, 그렇죠? 4월 달에 중간에 어떤 애들이 전세 살고 있더래, 전세권. 자, 그럼 누가 더 세냐를 생각해보세요. 자, 이 저당권은 3월에 걸어놓은 저당권이고, 4월 전세권이요. 에 자, 누가 더 세요? 당연히 3월 저당이 세죠. 근데 저당권이란 건 단순히 담보를 잡아놓고 돈만 받으면 되는 거지, 그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필요 없어요. 은행이 돈꺼줬다고 우리 집 들어와서 살지 않잖아 순위 잡아놓고 돈을 안 갚았을 때만 경매 쳐가지고 집을 그때 뺏어가지 그러니까 자 저당권은 가등기를 걸고 본등기를 치더라도 내 집에 대한 사용권은 관심이 없어 돈만 갚으면 되는 거예요 데 중간에 딴 애한테 전세를 줬다고 상관없는 거야 은행 입장에서는 돈만 갚으시면 돼. 괜찮아. 내가 선순위니까. 난 중에 이게 돈못 받으면 경매 처리되죠. 경매가 예를 들어서 뭐 12월에 걸렸다라고 하면 그때 얘는 죽어요. 어차피. 그러니까 지금 본등기로 죽일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저당권 가등기로 본등기를 했다라고 하면 정말 쉬운 게다 데리고 갈수 있기 때문에 자, 직권말수 할수 없다. 아무것도 안 줘요. 저당 가등기 나오면 땡큐 그러면 돼. 못 지워 그러면 돼. 저당 가등기. 저 근데 자, 빌리는 지상권 가등기, 전세권 가등기, 임차권 가등기 그러면 여러분들 꼭 동일 범위란 말을 찾으세요. 동일 범위에 자, 다른 애들이 또 빌릴 수 있다 금 조차 돼야 돼 집권 말소를 하고요. 저당권 가등기 나오면 땡큐. 자다못죠다 다 데려가, 다 데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자, 소유권 완벽한 소유권에 대해서 가등기를 3월에 걸어놓고. 자, 10월에 본드기를 친다라고요. 그 중간에, 중간에, 자, 4월 달에 전세권자 있다, 쫓아내. 4월 달에 저당권자 있다, 쫓아내. 4월 달에 임차권자 있다, 쫓아내. 왜? 나는 3월 소유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3월 달 없었던 애들은 다 쫓아내고 내버리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2월 달에 딴 애가 저당을 잡았었다. 이건 못 이기지. 내가 3월 가든기니까 2월에 있었던 애들은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2월 달에 만약에 즉 가등기 전에 가등기 전에 가등기 전에 자 2월 달에 어떤 어떤 권리가 있었다. 그럼 나중에 본등기를 치더라도 여기에 딸린 애들은 다 건들 수가 없게 된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제외합니다. 가등기 전에 붙은 애들은 제외한다. 두 번째, 자 해당 가등기 상에 해당 가등기 상에 예를 들어서 아까 자 애초에 서장훈이 자 부동산 소유권 소유자가 있었고 이거, 이거 보세요 여기 서장훈이 자 부동산 소유권 이 있었고 자 유재석이 가등기를 잡아놨었지요 예 자그 다음에 가등기도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어서 뭐할수 있다. 이전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가등기 이전하지 마 라고 박명수가 가등기 상해 권리에 대한 가처분을 걸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가등기 상해 권리에 대한 가처분 자 요거는 가등기가 3월 이라고 하면 이게 있은 다음에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더라도 자이 가처분은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가처분이 아니라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이기 때문에 딴중에 얘가 본등기를 치더라도 이건 말소 대상이 안 됩니다. 자, 만약에 자, 여기에 이 사람의 소유권에 가처분이 예를 들어서 4월달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3월 가등기에 10월 본등기 치면 얘는 말소예요. 말소당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박명수의 가처분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이 아니라 그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이죠. 자요걸 이렇게 얘기해요 해당 가등기 상에 이렇게 붙어요 해당 가등기 상에 이렇게 붙거나 또는 가등기 전에 붙거나 자 이런 말이 붙으면 얘네들은 말소 대상이 아니라서 걔네들은 빼고 지워라 빼고 지워라 제외하고 지권만 쓴다 이렇게 나와요 또 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가등기권이 3월에 걸렸는데 그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췄다는 소리예요 먼저 잡혀있는 임차권 얘네들도 빼고 지워라 빼는 게 지금 세개 났어요. 자, 당해 가등기, 해당 가등기상해. 또는 가등기 전해, 가 전해. 또 대항할 수 있는 이런 세 가지 멘트가 나오면 걔네들은 못우고 나머지는 다 직권 말수한다 이렇게 돼요 그렇죠 자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이거는 사례 몇 개만 정리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자 가등기가 가등기가 지금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소유권에 대한 가등기 냐자 빌려 쓰는 가등기 냐 저당 가등기냐 제일 쉬운 건 저당 가등기가 나오면 직권 말수할수 없다 없다 끝자 용의권이 나오면 동일 범위 용의권만 쫓아낸다. 소유권이 나오면 해당 가등기 가등기 전에 대항할 수 있는 요세 가지 빼고 다 지운다. 이렇게 해서 자세 가지로 나눠서 분류를 해놨습니다. 자 얘네들을 얘네들을 자 해당 조문으로 좀 구체적으로 보시고 싶으신 분들 계실까봐 자 만들어 놨는데요. 자자 다시요. 아 지금 여기는 안해안구나 자 우리 교재 음. 자 6페이지에 6페이지에다가 제가 조그마한 글씨로 조그만한 글씨로 얘네들을 지금 해놨어요. 6페이지에 조그마한 글씨로 규칙 147조에는 소유권에 대한 얘기 해놨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신 박스에 6페이지 박스에 제한물권, 임차권. 하고요. 자맨 밑에 저당권하고요. 이렇게 해서 자나눠서 써놨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을 보시면서 방금 설명드린 요세 가지 소유권 지상 전세 임차권 저당권 요세 가지를 압축을 해놓은 거예요. 자 요거를 쭉 풀어가지고 육 페이지 아래쪽에 해놨으니까 자 걔네들 비교하시면서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렇고 자얘네들을 이제 시험 지문으로 연습을 해봐야 되겠죠. 자 지문 볼게요. 여기 보시면. 자 여기서 자 지문으로 이제 파악을 해볼 거예요. 자 핵심 지문 한장 넘기시면 이제 칠 페이지 에 지문 이 나올 거예요. 지문 자 거기 교재에는 제가 답을 다 달아놨으니까 그안 보시고 앞에 칠판 요거 보시면서 저랑 같이 속도를 맞춰서 읽어보세요. 가처분 등기 후에 가처분 응. 가처분 등기가 촉탁자 들어온 거죠. 그에 반하는 소유권 등기가 신청이 됐대. 그럼 등기가 는 해줄까 안 해줄까? 당연히 일단은 해줍니다. 가처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수리해서 처리해준다. 5죠. 갑에 A부동산에 가처분 등기가 있으면 자그 갑은 그 부동산을 처분할 수가 자 있을까 없을까 처분하지 말라고 했지만 일단은 처분을 해도 등기는 수리한다고 라 했으니까 자 없다고 하면 틀리겠죠? 있다. 네, 있다. X 되겠죠. 자, 3번.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된 후에 그 가처분 채무자를 등기 의무자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자 이게 굉장히 함정입니다. 자 이제 어려운 얘기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자이 말이 뭐냐. 자 박명수가 가처분을 걸어놓고 소송에서 이긴 거예요. 이겨서 이겨서 등기소 가서 나 이겼어라고 등기소에 단독 신청. 자 단독 신청, 단독 신청. 자 누가 가처분 채권자 박명수가. 소송에서 이겨서 나 이겼어. 등기가, 등기 줘라고 단독 신청을 한다. 자, 이말 속에 박명수가 소송에서 이겼단 말이 숨어 있는 겁니다. 이걸 해석이 돼야 돼. 이겨서 단독 신청. 그죠? 그래서 가처분 어떻게 단독 신청인 줄 아냐? 그래서 가처분 채권자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독 신청이에요. 혼자 왔단 말이에요 단독 신청. 자, 가처분 채권자는 그 가처분 등기 후에 후에 이후에 맞춰진 등기 전부를 단독 신청으로 말소할 수 있다. 자, 완전 맞을 것 같잖아요. 단독 신청 말소했다. 근데 문제는 전부, 전부 이게 틀렸어요. 전부를 다 지우는 게 아니라 나를 침해하는, 침해하는 등기를 말소하는 것이지, 다 지우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가처보다 먼저 있거나 저 이후에 들어왔거나 들어오더라도 대항할 수 있거나 이런 것들을 못 지우기 때문에 전부 단독 신청 말소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자, 전부. 자, 이게 틀린 거예요. 단독 신청으로 말소한다는 맞아요. 근데 전부 같은 겁니다. 다음 자, 가처분 채권자의 말소 신청에 따라서 가처분 등기 후회 등기를 말소한 등기가는 그 가처분 자, 포인트. 그 가처분. 해당 그 가처분 등기는 다 필요 없으니까 이건 직권 말소를 해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맞는 말이죠. 그렇게. 자, 질문 4개 봤고요. 자, 또 계속 볼게요. 자, 5번 보세요. 5번. 5번.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의 경우 자 금전채권 자 가처분인데 금전채권 돈 쓴다 안 쓴다 자 돈은 감유에만 쓴다고 했기 때문에 가처분에 금전채권 기록한다 그러면 X가 되겠죠 X 안 됩니다 감유 쓰는 감유 가등기상해 권리를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자가등기상해 권리를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자요거는할수 있는 겁니다. 가등기도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어서 딴 사람한테 이전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전을 못하게 가처분을 거는 것도 등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등기할상이 아닌 경우로 각하사유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이거는 등기를 처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가등기도 딴 사람한테 이전 되기 때문에 가처분으로 잡아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가등기가 능하다 자,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등기 가처분 등기 이때 해줍니다. 또 임차권도 자 가등기가 허용되겠죠. 그래서 원래 등기되는 건다 가등기가 되는 겁니다. 저당 가등기도 되고 전세 가등기 되기 때문에 임차가등기도 되는 거예요. 허용된다. 된다. 자 소유권 소유권 소유권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걸어놨는데 그 가등기에 대해서 가압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가등기도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등기에 대해서도 가처분이 가능하고 가압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없다가 아니라 있다 있다 있다 자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도 가능하다.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도 가능하다. 자둘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음 자 이건 조금 제 다른 얘기인데요. 자 물권적 청구권, 자 채권적 청구권 이거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자 요걸 좀 봐야 되는데요. 지금은 가등기 할수 있는 경우와 가등기 할수 없는 경우를 구분을 좀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우리 자료에 다 있어요. 있어요. 역시 우리 자료에는 5페이지에 있습니다. 똑같이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요. 자, 자료에는 확인하셨으니까 칠판 보시면서 보세요. 가등기 할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구분하는데요. 자, 용어가 좀 낯설기 때문에 설명을 할게몇개좀 있어요. 자, 시기부. 이거 하고요. 종기부하고 비교를 하세요. 시기부는 시작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지금은 권리가 없는데 권리가 앞으로 생길 거다. 이 시기부예요. 시작할 거다. 종기부는 끝나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지금은 권리가 있는데 앞으로 없어질 거다. 그러면 가등기는, 가등기는 언제 했나를 잘 생각해 보세요 가등기는 지금 내 거인 거에다 했을까요? 앞으로 내거 되려고 할까요? 앞으로 내거 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내 거인 거에 내가 권리를 가진 거에 대해서는 가등기할 수 없어요 지금은 있는데 끝날 거다 그럼 가등기 대상이 아닌 거예요 지금은 없는데 앞으로 시작할 거다 거기에 대해서 가등기를 하는 겁니다 자장래에 장래에 권리가 생길 거다 거기에 대해서 가등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정지 조건부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정지 돼서 없어 앞으로 조건 성취되면 내 거가 돼 그러면 미리 좀 잡아놓자 라고 하는 거지 해제 조건부는 이미 내 건데 앞으로 조건이 뭐가 뭐가 성취되면 없어져 없어지는 거는 가등기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비슷하게 채권적 정권과 물권적권 정권 비교하셔야 되는데 채권적 정권은 너 아직 네 거지? 나한테 줘 이게 채권적이에요 자 물건조건은 이 물건은 내 거야 이 물건은 내 거야 이 물건조건 남한테 누구한테든지 건들지 마셔 내 거니까 내거내거내거 내 거, 내거 돌려줘 이런 게 물건조건이에요 그렇죠? 채권조건은 네 거야 네거너 너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물건에 대해서 직접적인 권리를 가진 거냐 사람에 대해서 약속 지키셔 당신 건데 나한테 줘 약속했잖아 약속 지키셔 이런 거예요 그러면 가등기는 내 거에다 하겠어요? 현재는 남의 거에다 하겠어요? 당연히 현재는 남의 건데 내 거가 될 거에 대해서 임시로 잡아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권적 정권은 내 거니까 내가 내 거에다가 가등기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자 채권적 은 남의 건데 그 사람에 대한 권리를 내가 행사하는 거예요 어 약속을 좀 지켜라 등기부에 좀 써놓고 예약 좀 걸자 이럴 때 필요한 거기 때문에 자 채권적 정권만 가등기 대상이 되는 거고, 물권적청권은 가등기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지금 내 거에 대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내거될 거에 대해서 가능하다. 또좀전에 배운 거, 자, 가등기에 대해서도 가처분이 가능하다라고 했었죠 가등기도 딴 사람한테 이전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얘네들은 둘다 부기등기로서 가능하다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자 가등기를 걸어 놓고 자 본등기를 금지하는 가등기가 3월에 잡혀 있는데 나중에 10월 달에 본등기를 할 거잖아요. 근데 중간에 4월 달에 누가 들어왔으면 얘는 직권말소를 당할 거예요.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로 중간에 침해한들은 직권말소가 되건데 4월 달에 온 애들이 이걸 보고 나서 아나직권발소 당할 거니까 자 겁난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 자, 당신 가등기 해 놨지? 본등기 금지. 자, 본등기 금지. 자, 이렇게 요구하는 거는 3월보다 늦게 온 애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등기를 금지하는 같처뭐 이런 거는 법원에서 절대 허용해 주지 않습니다. 자, 너는 늦게 온애기 때문에 그런 거는 허용이 안 된다. 보시면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너는 이미 늦은 애단 말이야. 만약에 내가 2월달에 뭘 잡아놨었다 그러면 가등기가 무섭지 않겠죠. 근데 지금 늦게 와가지고 본등기를 막아버리는 이런 거는 법원에 아무리 얘기해도 안 해줍니다. 그래서 본등기 금지가 나오면 이건 절대 안 된다고 라 찾아내셔야 됩니다. 다음 자 권리 에 대해서 갑구나 그리고 권리에 대해서 가등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권리에 대해서 하는 거지 등기부 중에서도 표제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등기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유권이나 저당권이나 권리에 대한 가등기를 하는 거고요. 다음 사인증여와 유증을 구분하셔야 되는데, 자 사인증여는 증여, 증여, 계약을 맺은 거예요. 증여기야 나 줄게, 어, 내가 공짜 주셔 그래서 계약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계약서 들고 둘이 가가지고 가등기 좀 합시다라고 하면 등기관 둘이 갖추었으니까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가등기 잡아줍다. 유증은 뭐냐? 유증 이거는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자, 유언장을 유언장을 혼자 쓰는 거죠. 단독으로 돌아가실 분이 미리 유언장을 써놓고 가셨어. 근데, 유언장을, 유언장을 A가 썼는데, 이거를 B한테, 자, B한테, 자,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겠다, 유증하겠다 이렇게 유언장에다 써는 거예요. 유언장에다가, 내 재산이 뭐뭐 있는데, 이거는 재준다, 써는 거예요. 근데 B가, B가, 자, 혼자 등기소 가가지고, 등기관님, 내가 유언을 받아가지고, 저 사람 부동산, 돌아가실 분 부동산 내 걸로 할 건데, 자, 이거 가등기를 세요 그러면, 등기관이 뭐라 내냐면그 양반 돌아가셨어요? 물어보죠. 안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러면 안 돼요. 유언장은 돌아가시고 나서 쓰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유언장을 가지고, 자, 생존 중에 그 사람 살아있는데 나가등기합시다 이런 건안 받아줍니다. 근데 이거는 증여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은 너도 오케이, 나도 오케이, 둘이 오케이를 하고 나서 둘이 같이 등기 들어가서 자, 죽음은 넘어가는 걸로 임시를 잡아 줍시다. 라고 하면 등기관은 의심의 여지가 없죠. 같이 오셨네? 해드릴게. 그 잡아 줍니다. 증여 계약은 가등기가 미리 되는 거고 유언장 들고 와서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가등기 합시다. 그러면 안 해준다. 둘다 증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꾸 자꾸 헷갈리는데 증여! 계약, 징역계약, 유중은 유언장, 유중은 유언장, 죽어야 효력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자주 나오는 포인트들인데 특히 물권저성권, 채권조성권 이거 구분하는 게한세번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여기 관련된 질문 계속 한번 연습해 보죠. 자, 9번입니다. 9번. 자, 9번. 다시 연습해 보죠. 9번에 보시면 물권적 정권 왔죠. 물건에 대한 권리를 직접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가등기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허용되지 않는 다음 맞는 말이죠. 채권적 정권 그러면 어, 가등기가 필요하지요. 근데 물권 청권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가등기에 의해 보존된 정권이 장래에 확정될 거래. 지금은 없고 앞으로 생길 거래. 그러면 가등기 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겁니다. 그래서 X죠. 가등기는 미래의 권리에 대해서 예약을 잡는 거니까 필요 있다. 자 소유권 이전 청구 정지 정지 정지 조건이요. 그럼 지금은 없고 앞으로 생길 거니까 이거는 가등기를 자 신청할 수. 있다죠. 있다죠. 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니다 자, 지금은 없고 앞으로 생길 거다라는 거죠. 자, 집집 그 처음 첫 등기 내는 걸 보존 등기라고 하는데 자, 첫 번째 등기부터 가 등기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존 등기를 위한 가등기수없고요 이전이나 설정이나 이런 거에서 가등기라는 겁니다. 집집 그첫 등기 1번 등기에 대해서는 가 등기가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13번 보시면 자, 본 등기를 금지 그래서 본등기를 금지 본등기를 막는다 이런 취지의 가분은할 수가 없어요 가등기가 걸려 있으면 늦게 들어와서 본등기를 막는 건 허용하지 않다 라고 썼죠 그 다음에 사인증여는 증여 계약이라 하겠죠 증여 계약 증여 계약으로 자 정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계약서 쓰고 가등기 합시다 둘이 같이 갔으면 등기관은 당연히 해줘야 했죠 자할수 있다 있다 없다 가 아니라 있다 자, 유증은 안 된다 그랬고요. 다음 15번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 났어요. 이건 촉탁이 아니라 단독 신청이라고 했어요. 다시.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에 가처분 명령. 자, 17번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에 가처분 명령 똑똑같죠. 그러면 이거는 가등 권리자 단독 신청을할수 있다 아니다. 법원에 촉탁으로 한다. 자, 뭐가 맞고 뭐가 틀렸어요? 자, 이거는 가등기 가처분 명령은 촉탁이 아니라 단독신청이라고 다 썼거든요 그러면 이걸 그대로 대입해 보면 이렇게 돼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의해서 가등기리자 가비, 가비 가비 가비 가비 가비 가비 가비 을 소유 건물에서 가등기 신청 신청 신청 어? 가비 신청 뭐예 단독 신청이죠 단독 신청 단독 신청 단독 신청이면 등기원 당연히 수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수리 그죠? 그래서, 가든 가첩 명령 나오면 단독 신청이고, 자, 촉탁은 아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을 세트로 이렇게 비교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자, 법원에 가서, 법원에 가서, 값이, 법원에 가서 가첩 명령을 받아와야 되는데, 이 법원이, 법원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서울에 살고, 서울에 살고, 해당 부동산은 제주도에 있고 제주도에 있고 자 b라는 사람이 가등기를 걷는데이 사람은 강원도에 산다. 강원도에 산다. 자 그러면 어디 등기소 어디 법원에 가서 일처리를 해야 되냐. 자 당연히 제주도 제주도. 부동산 있는 데 가서 처리를 해야지 나 사는 데너 사는 데안 된단 말이야. 자 등기상 부동 부동산 소재지.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자 가등기 권리자가 가등기 가처명령 신청할 때자 어디 가는 거예요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가서 신청을 해야지 가등기 권리자의 주소지 가등기 의무자의 주소지 여기가서 하면 틀립니다 해당 부동산 소재지 가서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부동산 소재지 그러면 맞는 말이 되는거죠 자됐고요 다음 자 19번 가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인자 나네 이해관계인자 이해관계인이 자 가등기 명인의 승낙을 받았으면 가등기를 단독으로 말소시킬 수가 있다 그랬죠 가등기 포기하고 나갈 거야 가등기 말소 가등기 말소를 할수 있는 사람은 세 사람이에요 가등기 명인 가등기 의무자 또 이해관계 이렇게 세 사람이 자동으로 가등기 단독 말소할 수 있다 여러 번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 되죠 자,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가등기를 이성원이 잡아 놨는데 우리 정동섭에게 소유권이 넘어가 버릴 수가 있죠. 그럼 본등기는 본등기는 자, 본등기는 누구한테 찾아가야 될까? 원래 소유자인 임견을 찾아갈까? 아니면 중간에 들어온 정동섭을 찾아갈까? 그럴 때 가등기 할때 가등기 처음 할때 원래 약속했었던 그 사람 그 사람이 네본 네, 등기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동 섭은 말소 대상이니까 절대 상대방이 될수 없고 원래 나랑 약속했었던 임기원이랑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항상 그때 그 사람하고 하는 거지 지금 소유자 아니다 자 갑이 자기 토지에 대해서 을에게 자 저당권 총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해준 경우 자 갑이 소유자고 우리 가등기. 가 됐어요, 가등기 그리고 병에게, 병에게, 정동섭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단 말이죠. 그러면 본등기는 누구를 상대로 가야 될 것이냐? 갑을 상대로 할 것이냐? 병을 상대로 할 것이냐? 자, 그때 그 사람이냐? 지금 소유자냐? 그럼 당연히 그때 그 사람이다. 이렇게 된 거죠. 당연히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랑 얘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등기 후 본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 가등기 순위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번 임기원인데 2번 이송원 있었잖아요 가등기 그럼 중간에 이렇게 줄곧고 이렇게 줄곧고 여기 본등기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순위 번호 2번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또 넘어가 볼까요? 자, 23번 보시죠하나의 가등기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세 사람이 1억씩 내기로 했다. 자, 그중에 혼자 와서 일부가 와서 나 1억만 본등기 합시다라고 하면 자, 신청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할 수가 있다. 자, 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니다 있다, 있다. 들렸죠? 자, 판례는 가등기에 의해서 순위 보전 대상이 되어 있는 물건 변동 청권이 양도했어. 자, 가등기도 딴 사람한테 이전낸다 그랬죠. 가등기가 이전되면 순위가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다실로 들어간다 했죠? 격려할 수 있다. 자, 이거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가등기도 이전이 된다. 다음 자 가등기에 의한 자, 보존된 이전 청권을 양도했을 때 똑같은 말이에요. 그 청권의 이전 등기는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로 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래서 얘랑 얘랑은 똑같은 말입니다. 가등기도 팔수 있다. 이 소리죠. 자, 26번. 가등기된 권리 이전등기가 제3자에게 맞춰졌어. 가등기 자체가 딴 사람한테 넘어갔으면 그 제3자가 본등기권자가 되는 거죠. 자, 김구라가 가등기를 샀으면 내가 본등기가 김구라가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죠? 가등기도 이전될 수 있다. 그럼 그 이전 받은 사람이 본등기를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27번 보시죠. 자, 가등기 권리자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본등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자 별도 소유권 이전 등기 를 했다 그럼 어쨌든 가등기권자가 소유자가 되긴 된 거기 때문에 그 가등기는 이제 의미가 없어진 거여서 이젠 더 이상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는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어차피 소유자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미 가등기가 소멸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어차피 별도 이전 등기로 소유권자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는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자, 이제는 소유자가 됐으니까 필요 없으시다라는 취지죠. 만약에 중간에 자,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 자, 예외적으로 본등기를 허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따로 또 수업을 더 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이제 끝났다. 필요 없다라는 거죠. 자, 28번. 가등기에 대한 소유권 전 본등기 한 경우 가등기 후에 격려된 당에 자, 해당, 해당 또는 당에 해당 또는 당에 또는 그 가등기에 대한 감유, 얘는 직권말소대상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해당 가등기나 가등기 전에 대해서는 빼고 나머지만 지어라고 했기 때문에 당해 가등기, 해당 가등기에 대한 이렇게 나오면 얘는 말소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린 얘기예요. 해당 가등기, 당해 가등기, 또 가등기 전에 이렇게 붙은 것들을 제외하고 지어라고 했거든요. 제외하고. 다음 29번 소유권 보이시죠? 소유권 소유권 소유권 가등기를 걸어놓고 소유권 가등기를 걸어놓고 나중에 본 등기가 들어왔습니다. 본 등기 쳤어요 가등기 후본 등기 전에 그죠? 예를 들어서 3월 달 가등기 10월 달본 등기 가등기 후본 등기 전에 자 중간에 예를 들어 4월 달에 누가 들어왔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자 해당 가등기 상에 나왔죠. 해당 가등기 상의 권리에 대한 감주 등기 있죠. 자 얘네들은 직권 말수할수 없다. 원래는 중간에 들어오면 다 말소지만, 자, 말소지만 해당 가등기상에 이렇게 붙으면 말소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랑 얘랑 같은 얘기입니다. 말소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말이죠. 자, 해당 가등기상 이 멘트를 꼭 찾아내셔야 돼. 해당이나 당이나 자 됐고요. 자3 0번자 지상권 보이시죠? 자 지상권. 지상권은 빌려 쓰는 거예요. 토지를 빌려 쓰다. 다음에 임차권도 빌려 쓰는 거죠. 그죠? 자, 지상권 빌려 쓰기로 가든 길 걸어 놓고 본인 쳤어. 자 임차권 빌려 쓰기로 가등기 보는 기 쳤어 그죠 이때 가등기 후보등 기전에 맞춰진 당의 토지에 대한 저당권 관련 저당권 자 내가 빌려 쓰기로 했는데 중간에 담보가 잡혀 있어요 그럼 이 담보 때문에 내가 먼저 잡아놓은 저 지상권이 침해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사용하는 게더 우선이 더 선순이고 저당권이 후순이기 때문에 이는 뭐 사용도 안 하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굳이 직권 말소 대상이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 지상권을 침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만약에 이게 나중에 경매로 치고 넘어가더라도 이 저당권이 이 지상권보다 늦게 들어온 거기 때문에 경매를 쳐가지고 저 지상권을 못 쫓잖아요. 그러니까 침해가 안 돼. 그래서 얘네들은 직권말소대상이 아니다라고 됩니다. 그런데 31번은 임차권 가등기로 본등기를 마쳤는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중간에 동일 부분에 용의권이 된 거예요 어, 나도 써야 되는데 너도 써야 돼? 그럼 안 되겠다 너는 나가라 집권 만써 합니다 이건 쫓아내야 되는 거죠 자, 두 개를 잘 비교해 보세요 얘는 저당권이고 얘는 용의권이에요 둘다 용의권인데 빌려 쓰겠다는 건데 중간에 저당이 있으면 뭐 굳이 뭐 침해가 안 된다. 어, 너도 같은 부분을 쓰고 있어? 넌 나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두개 비교를 해 보시고요. 이럴 때 침해하는 겁니다. 다음 자 32, 33자 보세요 32번은 저당권 저당권 저당권 가등기 보는게다 그러면 땡큐 땡큐 얘네들은 아무것도 말수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맞는 말이 되죠 저당 가등기 나면 무조건 아무것도 안 지운다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소유권에 가는 경우 소유권 소유권 소유권에 대해서 가등기 보는게다다 다 지우긴 다 지우는데 문제는 전부라고 하면 안 되고요 침해하는 나를 침해하는 애들을 직권으로 말소하게돼 있죠 요거는 x 가 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지우는 건 아니고 당의 가등기라든가 또 가등기 전에라든가 이런 말이나 못 지운다고 했기 때문에 전부가 나오면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자 우리 지문 연습을 해 봤고요. 조금 쉬었다가 자 조금 쉬었다가 요 응용 문제 몇 개만 좀 풀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